자 버그가 나서 어랬죠 그래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녹화 버튼 눌렀니? 눌렀군요. 45% 진행한 거네. 어? 1시간 20분이나 하고 있었어 내가? 하하하 <웃음> 회의를 시켜요? 하하 <웃음> 일하고 계셨구나 아니요 버그 나가지고 소리 버그가 갑자기 나가지고 이 게임 지금 2년간 2년 동안 이거 보유하면서 이렇게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소리 버그가 나가지고 사운드 버그가 나네 이런 적은 처음이야 다시 꺼고, 녹화하고 있어요. 버그 갓겜. 이런 적이 없었는데. 궁수는 근접전에 취약합니다. 아마 와, 로딩도 이렇게 긴 게임이 아니었는데. <웃음> 이거 패치하고 뭔가 이상해진 것 같은데. 뭐지? 방패부대는 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됐다 이거 지금 플레이 한 만큼만 하면 이제 90%라는 거네 <웃음> 자 업그레이드 해주자 아 지금 저거 때문에 버질이죽어버려가지고 부대원들 지금 저거 제가 세팅한 그게 아닌데 지금 이게 일단 제타를 특급장 쌩! 보병으로 만들어주고 고인이 두 명이나 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죽은 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다이패드만 1세대야 나머지 다 2세대고 1세대를 다 죽었다 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타 폭탄도 두번쓸수 있고 특급 보병 됐습니다 하고 궁병이두 아, 아, 부대나 아, 있어가지고 이게 좀좀 아, 좀 그런데 아, 일단은 퍼거스도 창병을 해야 됩니다 아, 하고 아, 페트라 아, 다이패드 아, 퍼거스 아, 퍼거스한테 전쟁 불필요를 써줄까 네 퍼거스 퍼거스? 버스? 퍼거스한테 전쟁 꿀필을 써주자 이거 원래, 하, 이거 나오면은 버질한테 주려고 그랬더니 이거 <웃음> 그지같은거 <웃음> 하고 저스몰라인가 저쪽까지 한번 가보자 플래티 여기도 뭔가 방어가 쉽게끔 돼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곳이겠지. 여기 하나, 둘, 세 곳이나 비어요. 여기 활쟁이 밖에 안 오네. 미친 이 창병이 나설 자리가 없는데? <웃음> 좀 죽어라. 아 이거 군병들밖에 없어가지고 좀 극혐이다. 맵이. 얘도 올려보낼까? 에 예, 그래도 언덕적인 게 정말 다행이죠 이게. 야 특급 보병이라고 특급 보병 생긴 것도 달라지죠 이게. 얘네 얘네 이거, 이거 보면은 얘네 다이패드도 저런 헬, 헬멧이고 테트라는 저거 페트라는 저런 헬멧이고 금살예 얘네 근데 바이킹인데 말이죠 <웃음> 일로 오는구만 한쪽으로만 다 밀려와라 제발 왼쪽으로도 네 창벽 냅두면 어떻게 되지? 자 한번 구경해볼까? 어떻게 되는지? 올라오다가 뒤로 빠꾸하려나? 앞에서 활 쏠라그러네? <웃음> 야가서 해치워 왔고 또 가고 여기는 팔손 애들이 많기 때문에 딱 상륙도 이제 못해보고 죽는다고 자 여기는 뒷그룹치죠 <웃음> 애들이 짤막해서 더 귀엽게 느껴지는게 있어요 이게 써봐라 어너 no! <웃음> 저렇게 전진 한다니까. 저거 폭탄 떨라 그러면은 어 뒤질 뻔했네. 나 깜짝 놀랬잖아 펌프 이거 먹고 올수 있겠다. 잠깐만, 업그레이드... 아, 8개밖에 없네? 아, 여기는 애들이... 와, 평지야! <웃음> 큰일났어! <웃음> 창병이 이일하게 쓸만한 곳이 여기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다 일단 배치를 해주죠 근데 이쪽으로 이제 궁병들 오겠지? 와, 저 숫자봐, 저거. 미쳤어. 제발 여기 먼저 와라, 다른 데서 오지 마라. 다른 데뭘 겨를이 없다 겨를이. 자, 백스텝 한번 해주고. 오케이, 많이 잡았다. 와, 세 마리밖에 안 남았다. 이게 또 이럴 땐 좋다고. 자, 빨리 내려가서 잡아주고 쏴라! 적들의 똥구멍에 또 똥구녕을 내줘라! 와, 다 잡았어 또세마리 남았어 와... 어, 저방패병먹는다 창병 일로 알아요. 아, 창병 일로 알아. 퍼거스였나 이름? 저 군병을 군병을 쏴 군병을. 그렇지. 자리 바꾸. 잘했습니다. 다시 가야되네. 아 바쁘다. 왔다리 갔다리 해야돼. 아 그렇지. 그렇지! 바꾸고 자리 바꾸고! 뒤로 가고! 오케이. 양쪽으로 저렇게 온다고. 여기를. 얘네들 맞고. 여기를. 궁병 애들 보내줘. 이만 안아할 거야. 아이고, 맞아버렸어. 오케이! 가자라. 방패병들이 온다고. 창병은 어서 오거라. 대열을 갖춰라. 잠만 뒤로 가라. 뒤로 빠져라! 폭탄을 던질 것이다! 창병도 살짝 빠져라! 와우! 하나 더 던져라! 나이스! <웃음> 상륙을 못해버리지, 그냥! 죽어 여기 특수보병 나오면은 그냥 조지는거 아닙니까 이거 와이기 큰일났다 아이템 있는데 아저 물음표 그건데 <웃음> 분명히 특수인데 저거 퍼거스 잠깐만 저거 궁수일까? 아 뭐지 업그레이드 일단 해주자 퍼거스 응. 응. 한번 해주고 갑시다 아 이거 1 아... 이거 지상을 버리고 2층으로 가는 선택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은데 포인트를 또 먹다보면은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겠지? 와랏! 와바랏! 대형을 갖춰라! 절로 오네요. 와 이제 방패보병들 강 강한 애들로 오네. 쟤네가 아마 뭐, 던질텐데? 던지면서 올텐데? 쟤네가 아닌가? 쟤네 도끼투척하지 않나? 지금 기억나는게 도끼투척을 했던것 같은데, 쟤네? 와, 저 막는거 봐, 저거 아, 저 던지네, 던지네. 와, 안 돼. 어, 연속들이 와, <웃음> 큰일 났다. 이거 <웃음> 세 마리 온다. 세 마리. 이거 먼저 가서 쏠까? 먼저 가서 쏘면은 아, 잠깐만, 아, 이거 어떡하지? 조진 거 같아. <웃음> 창 나왔다, 창백 나왔다. 야, 자리 바꿔, 자리 바꿔. 폭탄 던지고. 올라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 어, 어, 어. 어... 여기 막고. 제가 같이 조지고. 아 이걸 막네. 이제 끼 던진다고 저거. 적들이 바이킹인가? 아닌데. 야야야! 던지지마 던지지마! 뭐하는 거야? 저쪽으로 왔으니까 보병 아래로 보면 되지 이거 못 지나치죠? 아.. 이건 또 뭐야? 애들 왜 이렇게 많이 와? 스 아끼자 하고 일제사격을 여기다가 야오 예스아저또 온다 저거 아이 특수보병들 저거 도끼병들 상륙할 때 도끼를 던져가지고 쟤네가 창병들이 쓸모가 없어져요 얘네 최대한 활로 잡아야 돼자 일단 자리 바꾸고 이게 마지막인가? 더우나 좀 해라. 창을 빼야겠어. 아, 어쩌지? 위로 올라가 봐. 올라가고. 아니, 아니! 명령을 잘못 내렸어. 폭탄! 아 너무 빨리 던졌다. 치면 안돼! 힘을 내! 와 저쪽으로 오네? 다행이다. <웃음> 아 저쪽으로 저.. 또, 저 방패병 들어오고 있어 요 저거. 여기, 여기, 만은 금되 겠구나. 그래서, 해, 보 자고, 해, 보 자고,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저러면 안 돼! 아, 이거 보병 없으니까 힘드네. 어, 힘들어. <웃음> 와, 힘들어. 아, 어떻게 잘 막네 그래도? 성배? 새로운 시작 아이템? 저거 못 보던 아이템인데? 뭐지? 볼까요 뭔지? 사용하면 쓰러진 사양. 오니! 오, 이런 게 생겼구나. 어질거 아덴 중 누구를 살릴까? 둘다 보병이야 하하하하 <웃음> 아아! 일단 아낄까? 이미 죽은 자들에게 미안하지만 아껴야겠다 아.. 여길 가야되네 활제비들이 많으니까 저걸 막기가 더 쉬울지도? 하 아! 하. 특급공수로 만들고 싶은데 다이패드도? 정의의 궁지였군요? 어. 에에 에 돌격을 배울까? 이거 돌격 배워서 한번 써볼까? 어. 호프시오무르 바이킹 집단은 강력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바이킹이 아닌가? <웃음> 배드노스라는게 결국에는 아.. 적들을 향한 말이니까 우리가 바이킹이 아닌것 같은데? 포인트 8주는 곳 어떻게 오냐 아래쪽으로 저렇게 온다 음... 포거스를 일로 옮겨주고 다이패드 여기다 놔주고 페트라 위에다가 배치시켜주고 제타를 아래층에다 놔주고 피랑 어, 어저렇 온다고? 야, 너네 너네 테트라 활로 맞춰야 돼. 들어 빠져봐. 정인 알아서 막을 거야. 애들이 아, 아마 막을 거야! 그렇지! 어. <웃음> 어, 긴장감이 미쳤네 이거 어 잠깐만 저 화이 쏘는 애들활 화이 쏘는 애들 창병 숨겨 위로 어, 저거 도끼 던지는 애들 아닌가? 그냥 방패 보병인가? 잠깐만 보급 좀 하자 안에 보급하고 내려가 보내고 조심하고, 옳지. <웃음> 쟤네 다 활병이야. 포거스 여기다 숨기고 이렇게. <웃음> 아이고. 잘 맞추네 <웃음> 어 <어이>, 세상에 여기 <웃음> 막아주면 되겠다 어 세상에! 이러시면 안되는데 아니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오면 안되는데 폭탄 날려보자 폭탄 난 이다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이 폭탄 잘 날려야 돼 이거. 폭탄 하나 써봐 일단. 지금 또 써! 그렇지. 왜 때리질 않아? 아, 다 죽는다 저러다. 와 날라가는 거봐 미친. 어. 어 뭐야 아직 안 끝났어? 어? 아 미치겠네 이거 참. 오급해봐라 어, 이거 다 가면 안 되는데. 참 전진이 있다 전진. 아이고, 여기까지 맞춰버리네요. 그렇지. 저 뒤로 숨어라. 돌격을 써야 되는데. 아! 나 <웃음> 죽네, 나 죽어. 위기, 요 위기, 오! 그렇지! 제때 나왔어 제때 나왔어 제때가제때 나왔어 너네 너네 비켜 너네 가서 제박좀 해봐 그렇지! 이놈시트 와, <웃음> <웃음> 어몇 마리야 이거? 아 어, 이제 특수부 8 마리 나왔어. <웃음> 하 너무 힘들다 이거. 몇 시지 지금? 나는 포인트 모아서 페트라를 특궁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방패랑... 아, 쟤네 엄청 많이 올것 같은데, 버틸 수 있으려나? 아래로 가야 되나? 어, 아래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아 포인터는 위가 더 많이 주네 일단 새 지휘관을 한번 섬 그리니크 어 괜찮아 오 이거 꽁으로 먹겠는데? 오허호링호호링 바르동이 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볼까? 여기를 막아주는거지 왜냐면 올라오는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오는 내내 다 활로 막아줘버리는거야 바르드은 여기다 배치하고 옆에다가 바로 창병들 뚫리면은 막아줄 수 있게 그리고 오는 애들은 궁병으로다가 조지는거죠 오 맞췄어 <웃음> 오 쓰러졌어 오 맞추는데 맞추는데 못 잡았는데 컥컥 덤나 무나 간단한 제압술 일제 사격 여기다 날려 줘 볼까? 일로 오면 못오겠지 아! 쏘는 게 늦었다. 촉빠른 애제네와 이거 꽁으로 먹네 그냥. <웃음> 쏴라. 이 적들이 매우 불리하다. 우리가 매우 유리한 지형이다 여기가. 옮기자 옮기자 자리 옮겨. 군수들이 바쁜. 지형이구만 폭탄도 던질 수 있나? 아, 바르동이지, 얘는 <웃음> 너무 편하고 <웃음> 너무 편하고 쏴라! 적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해라! 이거 생겼다. 여기다 쏴, 보자 와, 일제사격 지렸다. <웃음> 방패로 막아도 소용이 없네. 연사를 해버리니까. 자, 거기는 알아서 막을 것이고. 간단한 걸이 후반분데, 여기가 이렇게 편하네. <웃음> 후반분데, 이렇게 편해버리면은 보병이 <웃음> 쓸 일이 없구만. 5 포인트밖에 못 받았네. 데 업그레이드 못하잖아. 이러면은 과부하? 과봐 뭐지? 능력 사용 횟수 플러스 원? 오두번 사용할 수 있게한구나. 돌진을 두번 연달아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 돌진 쓰면은 조금 거시기한다, 거시기하다 저거 쓰기가. 일단 종료하고 말모 다음에 알피제 가서 아이템 얻읍시다 게다가 얘가 보병이야 또아 이거 죽은 애들이 다 보병인데? 이게 또세네명 정도 한번더 응용할 수 있는 부대를 창설해가지고 애들을 쓰면 좋을텐데 그게 또 아니네 하이. 아덴을 살려버려? 나중에 또 누구 죽으면 저걸로 살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험험 일단 가자 지금 당장 안살려도 되는 거니까 나중에 쉴때 살려도 괜찮죠? 요거는 1층에서 과도하게 막아야 되는데 창병 필요할 것 같고 제타를 넣어 봅시다 한번 다이패드랑 이렇게? 이렇게 넣어봐 이렇게 넣고 여기 이렇게 막고 와..절로 와버리네 어! 아! 여기 뚫려있잖아 이거 와.. 미쳤다 이거 이렇게 뚫려 있으면 안 되는데? 저거 잘 막을 수 있을까? 어, 잘한다, 잘한다! 와! 잘 막았다. <웃음> 어, 저길로 저기들이 있네. 어서 움직이고 패터 일로 배치하고 측면에서 쏴야겠는데 밀려나겠다. 어한명 죽었지만은. 어? 쓰러진거였어 잘 막았다 여기는 여기는 창병 써주면 좋겠죠? 페트라 위로 볼, 보내고 제타를 위로 올려보내야 되는구나 폭탄 쓸수 있으니까 일단 폭탄 한번 쓰자. 빵 <웃음> 오케이, 아니 폭탄 아낄 걸 그랬다. 둘 이서 막 아야 겠는데, 저기 는 창병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야 바뀌었다 바뀌었다 아니구나 아다 죽여 죽여 죽여 다 죽여 그렇지 <웃음> 오 피해가 약해서 다행이지 뭐. 마지막 공격? 저기서 저렇게 온다고? 이거 어떻게 배치하지? 일로 다 올텐데? 아니면 일로 올라가거나? 아 이거 너무 어이없게 배치가 돼있네 그러면은, 이 막아보고, 올려보내고, 올려보내서 폭탄을 떨굴 수 있나 한번 봐볼까? 어, 쟤네 안 죽었어! 아, 너네 아니야, 너네 아니야! 아 늦었다 늦었어 늦었다 그래도 잘 막는 듯? 아 승리 이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또 쉬운거 같은데 어느정도 잘 막아지는거 같죠? 근데 이제 좀더 진행하면은 더 큰일이 납니다. 요 창을 큰걸 씨게 던진 애들이 나타나거든요. 걔들 이제 나오면서 멘탈 이제 바사삭 빠져버릴 거예요 이제. 이 최대한 능력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아 저. 아이템 먹고 갈라 그랬더니 저기 너무 많아 저기 일단 지형 한번 탐색해보고 어떻게 배치해야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알피에 2포인트짜리가 여기 덩그라니 놓여있습니다 덩그라니 놓여있고 1포인트짜리가 2층에 있고 그리고 3포인트짜리가 또 2층에 있네요 얜 도끼병이 많아 아아 어, 어, 어. 아, 이거 참 애들 쉬었다 와야지 이거는 아까처럼 하는 게 낫겠어 제타 퍼거스 페트라 바르동 가보자 해보자! 할수 있을 거야 도끼병이 좀 혐오스럽긴 한데 특수부병하고아저 도끼병부터 오네 아니 이거 <웃음> 위아래로 이렇게 오면은 행복사이버리인데 이러면은 과로사하는데 어떻게 배치하지? 어떻게 배치해야 되지 이거? <웃음> 이 포인트를 버려 아이템 주니까 1로 올 텐데 일단 올리고 도끼가 없는 애들을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가고 일로 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쟤네 이렇게 막고... 어디로 어떻게 오는 거야? 얘네... 와저 도끼 던지는 거 봐. 오케이, 한방이 나가리네. 근데... 어... 창 빼, 창 빼! 창 일로 와, 창 일로 와, 와우, 맞춰 버렸어, 바르동. 바르동, 바르동, 바르동, 바르동 1층으로 얘네는 여기 이렇게 막고 폭탄 쓸까? 차라리 아니, 전진을 한번 해볼까? 돌격, 돌격 한번 써봅니다. 여기서 야! <웃음> 아, 절로 가버린다, 애들. 아이고. 와, 쟤네 저기서 나타나네. 여기 맞고, 제타 어딨냐. 제타 일로 오고. 너무 위아래로 뚫려있어요. 어,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소리... 이거 속도 좀 늦춰서 이거... 마, 안 막으면은 도끼병들이... 창병을... 일로도갈수 있고 일로도갈수 있어 가지고 어한놈 잡았다. 파고 들어 그래. 쟤네 올라온다. 제타가 쫓아 가. 오케이. 오케이. 야, 아, 너 오는 거봐 저거. <웃음> 어, 계속 오네 이거는.. 이쪽에다 이게 맞고 제타를 여기다 둡니다 아! 일로도 오네! 아! <웃음> 미치겠네 이거 어어어! 어! 아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막고 예, 바로 움직여야 될것 같아. 오, 화병들이 너무 잘 맞춰. 이제 정해가 돼가지고... 아, 상륙해버리는데 일로 가. 니네 애네 상당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보급고라 보급 아이거이렇게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바로 등 여기다 맞고, 쟤다 폭탄 하나 떨고야겠다. 폭탄 빨리! 너네도 보급을 잠깐 해오 어, 그렇지! 오 어, 저거 계속 쫓아! 어떻게 <웃음> 여기다가 저거 쓰자 어. 아, 너무 많이 와. <웃음> 자, 병력 저거 방패 없는 애들을 저기다가 좀 하고 좀 같이 맞고 병력 보급하고 그렇지, 바로동, 바로동. 박아. 오케이. 아, 몇마리야 이거. <웃음> 저번, 이것도 새롭게 본다. 335일 만에 새로운 아이템을 봅니다. 와, 이걸 막는다고? 네. 사령관을 턴당 두번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에? 에? 오호. 근데 두번 배치할 병력이 안 나오는데? 아니 병정 교체가 아니고 사령관을 턴당 두번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이거를 쓰는 애들은 이걸 가지고 있는 애들은 저거 휴식을 한턴 하고 나서야 이제 전투에 임할 수 있는데 그거를 네. 이제 한턴더아 이거 쓸까? 애들 근데 너무 약한데 이제 나오기에는 으 네. 일단은... 어. 일단 냅둬 볼까? 어. 페트라한테 이거 주면 안 되는데? 페트라는 저거... 병력 한 1.5배로 뻥튀기 되는 아이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오네. 다. 지금 어. 두 개가 이제 새 아이템이 나오니까 이게... 어. 게임이 잘안 되는데? 와 여긴 또 큰일 났다 저거 다 1층이랑 저거밖에 없네요 다 1층이야 네. 탱커? 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웃음> 어... 어 버즈를 잠깐 살려볼까? 어. 와, 근데 기본병이야! 아, 미쳤다, 이거. 응. <웃음> 아, 기본병이네. 어, 그걸 초기화되네, 이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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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버즈 음. 포인트가 음. 기존에 음. 있는 애들한테 음. 주는게 더 훨씬 좋거든요 풀 업그레이드 일단 페트라 풀 업그레이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웃음>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 계속 가봐! 해! 해버려! 가는 거야 그냥! 여기는 도끼병이 있기 때문에 방패병이 이제 두명 필요한 거고 페트라가 잘 해줘야 되는데 이거 여기는 쟤대로 온다 아깐저 어, 도끼병도 오잖아? 아니구나 방패병이구나 그냥 좀 같이 막아주자 와 쎄쎄! 방패로 막는데 밀려나는거 보이십니까 보 저거? 쎄쎄쎄! 와 <웃음> 강력해, 강력해! <웃음> 저거지. 이게, 이게 군대지. 오케이, 피해 없음. 피해 없음. 아군 피해 없음. 와, 쟤네 나와버렸다. 어떡하냐. 얘네가. <웃음> 야, 집 뒤로 피해! 너네 죽는다 저거 쟤네 막 발리스타 저거 던지거든요? <웃음> 미쳤다 미쳤어 집 뒤로 피해있어 사거리가 다아버리네 이거 재빨리가서 미쳤어 조져야돼. 가까이 가서 조제야 그렇지. 어어어어! 피해! 피해! 피해! 피해! 어 저저저저! 저, 저, 저, 안 돼! 안 돼! 안 돼! 집 뒤로! 피해! 집 뒤로! 어 아, 이제 쟤네 나오네. 어떡하지, 이거? 오, 노! 어, 그냥 죽어버려. 멀리 피해 있어라. 여기를좀 끌어줘야겠다, 제타로. 막아야 돼. 어, 밀려나는 거 봐. 아, 제타 밀려났어. 어 폭탄 쓰면 안 되는데. 오 그렇지. 다 죽었나? 오 폭탄에 다 죽었어. 병력 보충을 시켜줘야 되나? 해줘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냅둬보자 일단. 명명이 풀인원이지? 이거? 많이 모자라 보이긴 하는데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 저거 밀려났는데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밀려나서 바다에 빠져버릴 수있어 저거 여기 빠지고 폭탄 쓸까? 모르겠다. 포탄 쓰자. 오, 저렇게 밀려난다고 저렇게. 와. <웃음> 이때 테트라좀 저거 해주고. 평지지옥. 그렇습니다. 평지 나오면은. 같이 하드코어 되는 겁니다, 이거. 이거 애들 여기 뒤로 배치해서 돌결 한번 써주자. 자, 내리면서 도끼를 던지지만은. 나이스! 아! 어 안죽었어 나 이거 1년만에 하는데 거의 <웃음> 1년만에 하는데 실력이 안죽는구만 처음 시작할땐 다 조졌었지만 저기 누구야 아 이거 병력 분배해야된다 어떻게 가야되지? 제타랑 허거스가 가고 무슨 견제해 주면서 막아 버리고 와우 잘 막았다. 아 어. 저거 이제 나오네. 투석병. 이거 어려움 나는 이도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웃음> 와 여기 새로운 적도 있어. 게다가 평지예요. 미친거지. 저기 누가 가. 근데 저기 가면은 포인트를 <웃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웃음> 14 포인트 남 았네. 저희 가면은 저희가 다가 조지겠죠. 근데 네, 저긴 스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버질이 창병이었으면 좋겠는데, 아, 저 클래스 변경시킬 수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저거는 제가 예전에 플레이하면서 많이 당해본적이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가고싶어도 아, 페트라 좋고 전쟁 뿔 필요가 또 좋다니까 이게 돌격 2레벨을 찍을 필요가 없는데 3레벨 되면 위력이 올라가려나? 얘는 일단은 특급창병으로 만들어야 되고 제타한테 이거 줘볼까? 이게 근데 F2에서도 t 아이템? 어, 더 아이템 하다가 우선 터트리는게 한두 번 아니죠? 뭐 어. 이거 보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보병이 이거 돌진 있는 게 되게 이상해요 분명히 얘네는 그냥 1층에서 오는걸 막아주는게 중요하거든요 집 근처에 이제 배회하면서 막아주는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절벽으로 다이브를 하면은 2층 있는 그게 없어요 보면 아시겠지만은 요거 1층이었죠 요거 2층 없죠 요것도 2층 없죠 요 가면 요것도 2층 없죠 그 2층 지대에서 제안해 해제한 후에도 다시 방문할 수 있다고 자 봐봐 자 보세요 이거 네, 잠깐 봐볼게요 저거 돌진이 무슨 기술이냐면은 여기 2층짜리 집 있잖아요 2층짜리 집이 있는데 요거 만약에 요 아래쪽에서 적들이 오면은 저 2층 위에서 점프를 해서 아래쪽으로 칼을 내리꽂습니다. 그 기술이에요. 적들 오면 거기다가 내리꽂아버리는거야. 근데 앞으로 2층 지형이 많이 안나올거고 애들이 즉사합니다. 즉사. 즉사할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론 즉사하는데 타이밍 맞춰야되고 일단 2층 지형이 있어야되고 그런 이 디메트리를 극복해야 되니까 쓰기가 좀 난감하다 이거지 저거 기술을 알려주기보다는 어 리, 리스크가 좀 그게 있어요 어. 리턴이 크긴 한데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 일단은 일단은 휴식하고 아이템 먹으러 가죠. 아이템 먹는 게 낫다. 이거. 요 보면은 1층에 저거 포 3포인트짜리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상륙하려는 애들을 저 돌진으로 막아줄 수가 없단 말이야. 이쪽에서나 요 보시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쪽으로 오면은 이쪽으로 오면은 돌진해서 잡으면은 좋겠지만은 어차피 창병이 있어가지고 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창병이 있어서 길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점들이 조금 거식이에요, 이게. 돌진 쓰는 게. 양각당하면은. 글쎄, 여기 2층이 이게. 여기서 이게 떨어져 있는데 쓰기가 좀 애매한데, 이게. 창병이 1창병뿐이라서 어차피 2창병 이상 운영을 안해요 이 게임은 창병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공식이야 공식 2창병 쓰면은 무너집니다 대열이 2창병 쓰면은 좋은건 있지 예를들어서 여기서 어떤 애들이 나오는지 그거 알고 가면은 좋긴한데 그러면 전사가 보병이 돌진 배울 필요가 없거든요. 차라리 창병만 잔뜩 쌓아놓지. 근데 이런 애들, 특수 애들, 막 멀리서 발리스타를 그냥 손으로 던지는 애들. 이런 애들 상대를 할수 없으니까 이게, 이게 가장 좋은 그 뭐랄까? 세팅이랄까? 1창병, 1공수, 2보병. 아니면은 이 궁수 1보병 1창병 이렇게 예, 공식이 있어요 재공식이에요 제, 제 재공식이에요 <웃음> <제> <웃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거를, 이거를 벗어나서 게임을 하면은 무조건 전멸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창병 자체를 버려도 돼 창병 자체가 없어도 돼요 이 궁병 이 보병으로 가도되고 일단 저쪽에서 오죠 쟤네 도끼병인가? 그냥 방패보병이죠? 이래버리면은 여길 그냥 막아버리면 되거든요 여기서 저거 돌진을쓸 필요가 없다 이말이야 뭐야 왜이렇게 웅장해 애들 다 죽여, 죽어버리네 그냥 <웃음> 이래서 창병이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 창병이 근데 또 필요한게 소드마스터 나오잖아요 소드 마스터를 창병이 또 기가 막히게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창병이 또 필요하죠. 얘는 그냥 다 옮겨주고 이런 식으로 테트라가 잘만하면은 몇명 떨굽니다. 어, 이렇게 떨구고 얘 이렇게 모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웃음> <웃음> 상륙을 못해버린다. 쟤네 쌍칼병 뭐지? 쌍칼병 처음 보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 제타 뒤로 좀 보내봐야겠다. 병 카운터 모르겠어요. 카운터는 아닐 거예요. 그냥 왜 점프를 해버리네? 창병 카운터네. 보병 아니고 어 진영이 무너지네. 꿀필 한번 씁시다. 어이 세상에 저기를 저렇게 가버린다고? 없네. 저것도 못 보던 애들인데. 그러면은 손이 하나 비어 있기 때문에 잘 맞춰야 돼. 다 맞춰야 돼. 다 맞춰야 돼, 다이패드. 아한방 죽었다. 마지막 공격. 원독도 점프 안될 거예요. 그냥 저것만 저거 저거가 아닐까? 그냥 저렇게만 하는 거 아닐까요? 원독도 점프해 버리면 너무 사기인데. 너무 사기야. 여기 막아 주고. 이거 못 버티겠다. 일로 가. 탄 던지고 하나 하, 하, 하, 하살이 밀려나버리네 <웃음> 사실은 근데 약하잖아요 얘네도 약하긴 하다 아이템 뭐 나왔죠? 아이템 뭐 나왔는지 못봤는데 어? 아이템 준거 아니었나? 아! 아이템이 아니고 저거 새로운 적이었구나? 내가 잘못봤네 아, 아래쪽에 물음표인데 위쪽에 물음표 보고 제가 착각을 해버렸네요 저 복면 쓴 하얀 마스크가 쌍검이죠 여기도 1층이네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갈까? 아, 지금 바로 되냥 저거밖에 없구나 하이! 아, 하이! 아! 하이! 하이! 허거스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줄까? 하이! 폭탄을... 폭탄을 업그레이드를 할까? 하이! 하이! 하이! 아. 얘도 일제사격을 일단 배워놓을까 일제 사격 한번 하자 하고 아... 턴한번 하면 이게 한칸 땡겨지는구나 참 실카 여기 포기하고 이거 그냥 바로 갑시다 그냥 저 실카에도 아이템 하나 있으니까 좋은 거 나올 거야 아마 여기도 왜 이렇게 회색빛이야? 여기는... 퍼거스 빼고... 바르동 넣어볼까요? 아니다 저거 돌진이 있구나 돌진 또 써먹을만하지 그냥 가던 대로 가자 눈 오네 우리들한테만 색깔이 있어 뭐냐뭐뭐뭐 방패? 뭐. 어? 다행히 일로 오네? 일로, 와, 일로 집약돼서 오네? 저러면 또 애들 오다다 죽죠 그냥 고립되어서 죽어버리죠 그러면 또 지가 누구야? 얘네 먼저 이거 써볼까? 짱짱짱 짱짱짱 짱짱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아래쪽에서 궁병 들어온다. 이렇게 옮겨주고, 렇게 좋아요. 어, 뒤에 있는 게왜 맞아? 왜 맞아? 친구 아니야? 왜 맞아 저기? 또 어디로 오냐? 쌍칼, 쌍칼 들어오고 있고. 막가지고 세칸 되거든요 돌격이 다 맞춰 테트라! 테트라! 오케이! 테트라 너무 좋고 어 제때 나왔어 자리를 바꿔줄까? 아 위에 궁병이 많이 오는데 얘는 돌격 한번 써주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하고. 맞춰, 너네는 할수 있어. <목소리> 자, 상명 카면은. 야. 다 내리면은. <목소리> 어, 그냥 콕콕콕 써도 되겠네. 오케이. 자, 쌍칼 온다, 쌍칼. 호구 들어왔다, 호구. 맞춰! 너희는 다! 상륙을 못할 것이야! <웃음> 좋았어! <웃음> 저또 쌍카로는 건가? 쌍카량 궁병. 갑시다. 다이패드. 어, 이거 자리를 바꿔줘야겠는데? 그렇지 자, 창병.. 아, 보병 오고 있고 페트라 보급한번 해주고 포스 어디.. 이, 이, 이쪽에다가 젠타랑 애들 옮겨주고 애들 업그레이드하니까 쉽네 어, 이거 너무 많이 오는데? <웃음> 큰일났는데? 잠깐만 방패병들 절로 온다 창병 여기다 놔주고 저저저 저, 저, 빨리 빨리 잡고 가야된다 그렇지 이로 가주고 일로 와주고 일제 사격해주고! 아? 와우! 어.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그렇지! 아. 야! 야스! 야스! 어왜 이렇게 잘 되지? 하하하. <웃음> 역시 지뢰? 지뢰? 왜새 아이템을 왜 이렇게 주지? 하 지면에 배치하면 적이 가까이 왔을 때 강력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거 지뢰 줄까 다이패드한테? 손마다 사용했어. 어괜찮은것 같아 이거. 아전쟁불필리 이거 업그레이드를 해줄까 포커스? 오 레벨 3이 선마다 사용했을 일회 추가네 전쟁뿔피리 하랑 홀름. 목소리 웃기다고? 아아! 부릉. 아, 또. 또! 또! 아... 이거 도끼병이랑... 이거 창병이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대로 가봅시다. 우린 전사! 강력한 무적의 전사들이야! 할수 있다 우린! 우린 무려 거북이! 무천도사 거북이와 갈매기 그리고 토끼로 이루어진 부대라고? 아이고 저쪽에서 온다고. 이제 두 마리밖에 안 돼. 다싸 맞춰. 다싸 맞춰 버려 그냥. 이 사장 뒤로 빠져라. 그렇지. 그렇지. 아, 저 도끼병이었어. 아, 헷갈려, 쟤네. 너내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창병좀 도와줘라, 저거. 저쪽으로 또 온다고? 여기서 막아주면 되지. 쏴라! 너아 뭐야 어디로 상륙하는거야 여기야 위쪽이야 위쪽인거 같은데? <목소리> 저걸 저.. 걸 여기서 안내그래열 일로 온다고? 컥컥컥컥 <목소리> 이거 지뢰를 그냥 설치하는 거네요? 제타 일로 와봐라 여기다 설치하면 될 듯? 아 제타가 아니지 다이패드가 지뢰를 갖고 있지 얘네는 일로 데려오고 아 복잡해 복잡해 이거 이상해 이거 것 같아. 빨리 빨리! 이거 어디로 하는 거냐? 이거 뭐라고? 이고일거사격 아우, 하,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지뢰가 저렇게 돼 있구나, 세개 주는구나, 그럼 네 개였다는 거 아니야? 아 하나 써버린 걸로 되네, 제타 미친 듯이 오네요. 안되겠다, 다이패드! 보급해야겠다! 보급 한번 하고! 오잘 잡아, 그래도. 뭐야, 뭐야, 뭐야, 쌍칼이야? 저 빨리, 빨리 맞춰 빨리 맞춰 그렇지 어 다이페이드 벌써 나왔어 너도 빨리 가 빨리 가 그렇지 뒤로 빠져라 이제 <웃음> 어 <어허>. 잠깐만 <웃음> 야 돼지들 오다 돼지 돼지를 어떻게 잡지? 일로 오는거같은데 보충하고 지뢰를 지뢰 여기다 하나 설치하자 설치해버리고 일로 빠지고 양각이지만 준비가 철저히 돼있죠, 지금 아, 엎어졌죠? 아, 터져버렸죠, 지네 아, 하하하하하 <웃음> 오케이 도끼병 활 이병이랑 활이다 이 사이드를 보니까 일로 올것같아 마지막 지뢰를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뒤로 빠져 저거 떨어지면서 상륙하면서 터지겠죠? 어? 저렇게 된다고? <웃음> 안돼! 다 죽여! 일로와 일로! 와, 일로. 요 중간쯤에다 설치할걸, 여기다 설치할걸 그랬네요? 그러면 오면서 딱 터졌을텐데 그죠? 자, 궁수들 일로 고 쟤네 다빠져에 빠지겠지? 오 티오! 대단한데 바다에 <웃음> 빠져버렸어 대진 <웃음> <돼지> 녀석 <웃음> 오케이 와 이걸 다 잡았다고 <웃음> 굉장히 엄청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기까지 언제 가냐? 2층 지형이 있지만은 2층으로 가진 않겠지 다 1층으로다가 그냥 는이쏟아는겠죠이거 그러면은 업그레이드를 해줍시다 아. 11? 어. 11포인트 밖에 없어? 네. 어. 아! 어. 불격 창병, 전쟁 뿔피리. 아.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녹화도 잠깐 끊어 놓아야 되겠는데? 지금 벌써 4시대가네?